털 장갑을 끼고 <웃음> 털 모자를 쓰시고 <웃음> 이런 것거가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드립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희 이제 네. 말레이시아 관련 몽크 하이라는 네. 채널을 어... 이제 어 아니야 어, 하이몽크야 하이, 하이몽크 하이몽크라는 <웃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네. 있는 어, 크리스탈 어, 윤정입니다. 아아아아 근데 왜 하이몽크예요? 몽크이고 몽크? <웃음> 몽크? 아니요 <웃음> 저희...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아... 강아지 이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니 아, 어. 특별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아 제가 되게 관심이 가져게 됐던 게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말레이시아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좀 최대한 빨리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저째 했습니다. <웃음> 아, 아는 한 많이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처음 이제 물어보신게 네. 일단 왜 말레이시아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는지 계기가 음... 뭘까요? 저희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재밌게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뭔가를 어...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기억들 너무 좋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해서 아. 만들게 됐어요 진짜 네. 우연한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윤정이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른당 소스를 사왔어요 음. 아 른당 소스 저는 말레이시아식 그 삼양 불닭볶음면? 그게 아. 신제품으로 나왔대요 할랄 버전 네, 네, 네, 네! 그래서 <웃음> 아 이걸로 한번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 해서 아.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웃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 네. 근데 찍었는데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음. 아. 계속 오. 올리게 됐어. 오, 승리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가보셨던 거죠? 네. 네. 저희는 작년 18년 3월부터 6월까지 인턴했었고 음. 그 이후에 이번 년도 2월 달에 한 5일 정도 음. 여행, 어, 그럼 일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말레이시아 해외 인턴을 아. 가보신 사람들이 뽑았거든요 저희는 그때 졸업반이어서 아. 졸업하기 전에 좀 좋은 경험겠다 싶어서 근데 그때는 사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맞아. 간 거구나 맞아. 네 그냥 어 어떤 나라지? 하면서 그냥 음. 콜라당 갔는데 콜라 갔는데 너무 좋았던 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말레이시아를 좋아했던 것 음... 같아요 아 학교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네. 다녔네나 내가 <웃음> 같은, 학, 같은 학교거든요 단국대학교 <웃음> <웃음> 샤마트 단국대왜난 몰랐지? 와뭐 어땠어요? 뭐 약간 주, 재밌는 경험이나 뭐 말레이시아 트래픽잼이 엄청 심해요 저희가 회사가 좀끔 멀었는데 아.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아 맞아 또 아침에는 9시까지 출근했나? 음. 했는데 음. 가다 보면 은 학교에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거기 트래픽잼이 너무 심해서 학교 등교 시간이 7시인가? 맞아. 되게 빠르도록 페르펙트 그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웃음> 마리씨가 가는 거좀 생각을 어요 <웃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야겠네요 어, 알라 룸프루 혹시 이뜻 아세요? 네. 도래의 뜻? 그게 진흙 땅이라는 뜻이래요 아. 땅이 비가 엄청 오잖아요 네. 진흙 땅인데 그래서 맞네. 아래로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대요 아.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 지상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되어 아. 있어요 신기하네. 지하철이 아니고. <웃음> 네, 그리고 트윈 타워. 네, 맞아요. 엄청 유 높아요. 네, 그게 트윈 타워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이만큼 땅에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진흙 땅이라고. 아안안 흔들리겠끔. 네, 어, 신기하다. 그렇죠. <웃음> 무슬림 많이 계시잖아요. 말레이 네. 네. 분들은 거의 무슬림니까? 이 네. 네. 아무래도 한국이랑은 문화가 많이 다를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뭐좀 가서 신기했던 그런 아, 거 없어요? 혹시. 음. 어, 저 있어요. 저 거기 쇼핑몰이 되게 크거든요. 네, 네. 어, 화장 실을 가려고 네, 네. 갔는데 <웃음> 여자 남자 나눠져 있어서 어 여기겠구나 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네. 기도실이 있어서 <웃음> 아 나도 몇번 헷갈렸어. 기도실이 화장실이랑 아물딱 <웃음> <저는 그냥 문을 웃음> 열었는데 다들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화장실인 줄 알고 하는데 어 너무 깜짝을 서문 바로 닫고 어 그러니까 기도실이 따로 이렇게 어, 모든 쇼핑몰이나 지하철역 안에도 있고 음. 뭐 어떤 건물에 음. 가쓸 때도 기도실이 항상 맞아. 있었던 아, 거. 예. 응, 그 맞아. 요즘 한국에도 새로 생기는 백화점에는 있는 아 진짜요? 진짜. 잠실 롯데타워에도 기도실 있어요. 오, 저 한번 갔다왔었는데 한국 많이 발전했다 갔다 갔다 그리고 막 학교도 요즘에는 기도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한양대는 아예 건물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많이 발전했네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리고 이제 라마단 기간에 음, 음. 무슬림이신 분들은 이제 어. 점심시간 1시간에도 이제 일을 쭉 연달아서 하세요 어. 그 대신에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리 어. 네. 네. 저희는 네. 학교도 줄고 일도 네. 줄고 네. 네. 저는 그왜 그런가 했거든요? 어. 체험을 한번 해보니까 그쵸 그쵸 해야 돼, 어, 해야 돼. 해야 돼. 죽어 죽어 진짜 네. 어 진짜 죽어 <웃음> 죽어 <웃음> <웃음> 이해합니다 음, 뭐. 우리나라는 국교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재밌는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 방침도 이렇게 바꿔주는 음게 되게 신기했어요. 자, 날씨라던가 뭐, 괜찮아요? 아 말레이시가 아. 진짜 더운데 응.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에어컨이 맞아. 진짜 빡빡하게 틀어서 <웃음> 한국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틀 아, 수가 맞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다닐 때도 김팔 응. 아, 당연히 입고 어, 손막들면서찾아 치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은 아예 털 장갑을 <웃음> 끼고 <웃음> 털 모자를 쓰시고 <웃음> 이러고 <이를> 있는 <보시는> 거예요. <웃음> 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감기 두번 걸렸었어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나도 두번 걸려가지고. 지하철도 너무 추워요, 진짜. 이거 배추 아.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부러운데요, 이거는? <웃음> 한국은 에어컨안 틀어주니까 아. 아주 그냥 더우 춥겠는데. 말레이시아 너무 춥다고. <웃음> 말레이시아 너무 춥다고. <웃음> 좋네요. 약간 생활 환경 같은 건 어때요? 괜찮아요? 헬스장을 다녔거든요. 네. 근데 헬스장이 완전 시설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오, 말레이시아에서? 네. 네. 그냥 그 근데 한 달에 5만 원? <웃음> 그러니까 약간 좀한국에비해서는 비해서는 물가가 훨씬 싸니까 네 물가가 그것도 좋네요 근데 막옷 같은 거는 음.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거나 그 시설 사용비 같은 거는 좀좀에서한 전기세, 전기세 이런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0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나시국막 하나 300원 편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진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빵 먹는데도 엄청 촉촉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고 빵도 진짜 싸. 어, 빵을 먹으러 말레이시아 가고 <웃음> 싶은데 <빵을 웃음>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진짜 중국식 식당 가면 진짜 중국식 음식 먹을 수 있고 아, 인도식, 아, 인도식 아, 식당 가면 진짜 인도식 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그 음식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네, 네, 맞아요. 세계에서 진짜 가장 네. 맛있는 음식. 네. 음식도 진짜 많고 진짜 맛있고 근데 싸고 <웃음> 음. <웃음> 음. 완벽하네요. 네, 네, 음. 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최대한 빨리. 한국 생활 정리하고 <웃음> 가,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다들 갔다 와서 살이 엄청 쪄서 왔어요 아, 아. <웃음> 맞아 맞아 어, 뭐. 한국 와서 빠지고 맞네. <웃음> 아, <웃음> 아, 비싸서 못 먹고 맞아 맞아 없어서 먹고 비싸서 그러니까. 못 먹었어 <웃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부틀부틀? <웃음> <웃음> 부틀부틀 <부텔부텔? 웃음> <부텔부텔. 웃음> <부텔부텔. 웃음> 그럼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안녕 줌 빨라기 <웃음> 어, 좋아요 <웃음> 이거 하고 라마단 채우는 거